기분 좋은 기분 전환 태양을 부드럽게 감싸는 왕성우수 하늘, 바람, 햇살이 무리로 쏟아집니다 오랫동안 풍경과 어울려 걷고 오래도록 즐거운 대화가 오갑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의왕팔경에 빠져들면 잊고 지냈던 기분 좋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모락산 생태로드를 걷다보면 발길이 닿는 곳 어디든 향기롭습니다. 먼 여행지가 아니어도 숲에서 느끼는 건강한 산림욕 쾌곡한 일상의 틈 사이로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는 곳 누구나 잠시 발길을 멈춰 여행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풍경을 마음에 담고 행복을 마음에 담고 자연을 마음에 담고 기분 좋은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는 의왕에서 행복한 순간을 담아갑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를 말해주는 것 의왕이 사랑하는 것. 눈길이, 발길이, 마음이 머무는 것. 의왕.